오늘은 아니, 아니가 유튜브 하면서 라이브 방송한 지 무려 1년 만에 동시 시청자 기록을,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와우! 너무 기분 좋아요. 그 현장을 캡처 사진을 남겨주셔서 보내드립니다. 너무 놀래서 아직도 믿겨지지 않지만, 재미없는 제 실방을 와주신 분들과,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. 그리고 사랑해요.